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꿈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날 비가 내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했지만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질 않아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했습니다. 오로지 전조등과 가로등 그리고 주변 차량들의 불빛에 의해서 운전을 하지만 이렇게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질 않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차선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질 않는 곳이 시내 곳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노면 표시 관리 지침까지 새롭게 내놓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도로 위에 차선을 도색할 때 관심 있게 봤다면 차선을 그린 후 동시에 차선 위에 가루 같은 것이 뿌려지는 것을 봤을 거야. 차선 작업은 도료를 고압으로 분사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유리알을 살포하고 도료가 건조되면서 유리알이 고착되게끔 하는 방식인데 이 유리알의 정식 명칭을 글라스비드라 부르고 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고 차선이 더잘 보이게만 하는 거야. 그런데 도막이 좀더 두껍게 도색이 되면 유리알의 이탈이 적고 차선의 신성 유지를 오래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야. 정부에 해마다 유지와 차선의 성능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이 2조 원이나 투입이 되지만 문제가 있어. 도색을 맡은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때는 접착력이 강하고 등급이 높은 페인트로 시공을 하기로 했다가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일반 페인트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때문에 유리가루가 잘 붙지 않으니까 유리가루의 함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차선도 쉽게 갈라지고 부서져 떨어져 재기능을 못하는 부실공사가 되었던 거야. 또한 가지 우리나라의 차선 반사 성능의 기준도 미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차선 훼손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 기준을 강화한 매뉴얼 개정 작업을 착수했고 교통 노면 표시 관리 지침을 내고 발광 차선 연구 작업에도 나섰는데 기존의 매뉴얼에서는 차선의 재도색 시점을 차선의 반사도를 기준으로 마련해오던 것을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제한수명에 가까워진 상태라는 구간을 만들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차선의 재도색을 조기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빛 반사를 높여주는 우천형 유리화를 도로에 섞어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했어. 또도 공단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차선에 빛을 머금었다가 내뱉는 축광기술을 개발해 차선에 3cm 정도의 축광도료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회전도로나 굴곡진 도로에서 전조등이 비춰지기 전에 차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도 할 예정이라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차선이 불량 시공으로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좀더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고 제대로 검사하고 감독과 감시 또한 강화해서 부실 공사가 없어지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네갈렌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